라이즈 호텔 리뷰 및 저렴하게 예약하는 꿀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킴비서입니다 먼저 업로드가 잦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열흘 전쯤 라이즈 호텔에서 투숙을 했는데 좋은 프로모션이 있어서 업로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투숙할 의향이 있는 만큼 좋은 프로모션이었으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럼 먼저 라이즈 호텔의 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라이즈 호텔에서의 첫 투숙이었습니다 사실 라이즈 호텔에 라운지도 없고 사우나도 없어서 제가 여기 이 돈을 주고 갈 일이 있을까? 싶었기에 한 번도 예약을 진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방에서 지인들이 모여 파티를 진행해보려고 예약을 진행했는데요. 지인들을 초대해야 하니 스나를 먹여서 프로듀서 스위트룸을 받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수납함, 옷걸이, 그리고 6인용 대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네스프레소 머신이 있고요. 블루투스 스피커 및 커피 포트가 세련됐네요. 아래는 냉장고가 있고요이 안에 맥주 두잔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우측에 좌변기, 욕조, 샤워부스가 있고요 충분히 넓습니다. 다만 스위트룸인데 불구하고 게스트용 화장실은 따로 없습니다. 6인 테이블 위에 이렇게 달고나맛 롤리팝이 가득 들어있는 유리병이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사탕입니다. 6인 테이블 옆에 이렇게 킹사이즈 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소파와 또 다른 테이블이 있습니다 베드 옆 사이드 테이블이고요방 정중앙에 TV가 벽에 걸려있습니다 다시 화장실로 가보겠습니다 세면대가 두개있고요 어메니티 백이 이렇게 예쁘게 패브릭 파우치 안에 들어있습니다 핸드소프와 보디로션이 있고요 아래 2000와트짜리 드라이어가 패브릭 파우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가 따로 소분되어 제공되지 않고 이렇게 욕조와 샤워부스에 각각 큰 통에 넣어져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팩 두 장이 사이드 테이블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런치 진행했고요 8월 1일부터 진행 중인 강원도 프로모션이고요. 어쩌다 보니 첫날에 런치로 이용하게 됐네요.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메뉴를 살펴보시고요. 처음에 식전빵이 나옵니다. 절인 마늘을 직접 빻아서 버터와 함께 빵에 발라먹습니다. 다음 메뉴 구운 양양 복숭아 샐러드 동해 오징어 먹물 리조또 꽃등심 스테이크 그리고 디저트로 원주, 고구마, 판나코타, 커피 및 티가 나옵니다 2인 6.99의 코스 구성이 알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피트니스 구경 가보겠습니다 사우나가 없는 호텔 중 제가 가본 호텔 중에 피트니스가 아주 좋은 편에 속합니다 대형 호텔이 아닌 이상 파워렉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모든 시설이 깔끔해 보이고 이 정도면 피트니스 이용권을 따로 판매하지 않는 호텔 규모에서는 거의 최상급입니다 있을 것들 다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5층에 위치한 사이드노트클럽에 가보겠습니다. 밤에 오면 분위기가 더 좋습니다. 저는 저녁에 스케줄이 있어서 6시 오픈하자마자 왔습니다. 플래티넘 이상의 등급에게 무료 음료 쿠폰 2장을 제공하고요. 마가리타, 네그로니 등의 칵테일 및 글라스 마인 맥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플래티넘 이상 등급에게 20%, 골드 15%, 이하 등급 10% 할인 및 포인트 적립까지 가능합니다. 차르 레스토랑에서도 동일한 할인율로 식사 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프로모션 진행 중인 코스 요리는 정립만 가능합니다 사이노트 클럽은 홍대에서 가장 핫한 바중 하나이며 국내에서 탑 수준이라 알려진 르챔버의 월드클래스 바텐더 우승자 출신인 임재진 바텐더가 운영하는 바중 하나입니다 네그로니와 마가리타 둘다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4층 차례에서 진행되는 조식을 보겠습니다 보이는 단품메뉴 중 하나를 주문하고 그 외에 과일, 빵, 음료는 뷔페 형식인 세미뷔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푸짐하지 않지만 있을 것은 다 있고 과일도 아주 이쁘게 잘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약 꿀팁을 알아봐야겠죠? 라이즈 호텔의 8월 평균 가격입니다 금토 제외 154,000원 플러스택스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최저가는 제가 BRG로 예약하라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해 라이즈 호텔은 예외입니다. 라이즈 호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라이즈 호텔 상품권 30만원어치를 2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약 33%의 할인율입니다. 최저가 찾기도 힘들뿐더러 힘들게 찾아도 33%까지 할인되기 힘듭니다. 라이즈 호텔은 라운지가 없어서 항상 아쉬웠습니다. 다만 방 플러스 차르 식사까지 고려를 했을 때 상품권 30만원이면 호텔 내 대부분의 시음료 업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만원으로 호텔 룸, 플러스 조식, 플러스 호텔 식사, 플러스 칵테일바까지 이용한다면 엄청난 프로모션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해당 프로모션의 유의사항과 제가 라이즈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일단 상품권 판매는 8월 31일까지만 진행됩니다. 상품권 구매 시 호텔에서 카드 결제 가능하고요. 다음이 중요한데요. 저는 사실 상품권을 구매하고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매시에 고지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 많이 아쉬웠는데요 이유는 제가 BRG를 승인받아서 호텔에 투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프로모션 코드를 사용하지 않은 요금제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진행 시에 해당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아서 구매를 진행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체크아웃을 진행할 때 룸차지를 포함해서 상품권으로 결제를 원한다고 했더니 BRG 요금은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은 것이었죠. 사실 BRG 요금도 프로모션 코드를 사용하지 않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한 요금이 맞았기에 따져볼까 고민을 했지만 BRG 승인된 요금이 충분히 저렴한 요금이었기에 서로 얼굴 낯뜨거워지기가 싫어서 그냥 카드결제로 결제를 진행하고 상품권 결제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사용 가능한 요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무 프로모션 코드를 사용하지 않은 요금제는 패키지를 포함하여 모두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라이즈 호텔은 발레파킹으로만 주차가 가능하며 주차 요금 15,000원을 따로 받고 있는데요. 이 발레파킹 요금도 호텔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상품권 관련 이슈를 제외하고는 아주 만족스러운 투숙이었습니다. 생일 파티를 진행하기 위해 약 10인분의 커틀러리 서비스를 요청했는데 만족스럽게 세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한번 라이즈를 예약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그럼 오늘 킴비서의 호텔 리뷰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